네,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신학 컨텐츠 느에미아 라이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지성입니다 예, 아,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예, 게스트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저희 기독교 분 느에미아에서 예, 특별히 그 영국 위원으로 계시면서 또 수시대학 기독교 학과에서 신학학을 가르치시는 예, 한국의 진정한 예, 진정한 신학자 예, 권영경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인다 <웃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가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예, 어떻게 지냈습니까? 요즘 근황을 좀말씀해주시으니뭐 음, 평범하게 지내는 참인데 이제 네. 이 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이제 입시가 렇게 네. 있기 때문에 네. 또 입시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또 상당히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네.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 신입생, 뭐 네. 이 원서 검토하는 일이 일단 좀 완, 완, 예, 완료가 돼서 네네네. 약간 한숨 돌리고 있는 네. 그런 중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영경 교수님, 오늘 일부 순서로 권영경의 인생, 예, 집중 탐구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교육교수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교육, 인생사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하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부분 부분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혹은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이제 1학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네. 강의에서는 한, 네. 한 시간 정도 해서 제 개인 얘기를 좀 하긴 해요. 네. 제가 어떻게 쭉 지내왔는지, 네. 이제 뭐 그러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제 얘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고영일 교수님을 이제, 이제 뭐, 처음 만났을 때 교수님 성격이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굉장히 온화하시고 부드러운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교수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차도남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차가운 도시남자 이런 성격이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교수님 그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수님? 네.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음, 음. 그런 미디어를 아, 예. 보는 모습 실제가 굉장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그냥 좀 마초적인 선택도 있으신 것 같고 예. 어떠십니까? 대부분 경우에는 이렇게 음. 교수님이 얘기한 네. 거에 거꾸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좀 날카롭고 차가운 것 같았는데 같이 지내니까 그냥 뭐부근하고 아. 좋네요 뭐 약간 이런 식 네. 아마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학생 때문에 예, 그런 게 예, 아닐까요? 그렇죠, <웃음> 그죠 학생들하고 사실 굉장히 그래요? 잘 어울리는 편인데. 아,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편해, 편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게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편하게. 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처음 이제 멀리 서접할 때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네. 느꼈다가, 이제 실제로 대하면서는, 네. 아, 그렇지 않네. 네. 뭐, 그러는 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 아, 네. 감사합니다. 음. 교수님, 그, 어린 시절부터 한번, 쭉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왜냐면, 하 교수님이 저희가 이제 그 명저, 최근에 나온 네. 따끈따끈한 신간을 다루기 전에 그 저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이 책을 썼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현경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누군지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 태어나신 어떤 곳, 그리고 어릴 적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교수님? 어떤 권영경이라는 아이였으셨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희가 이제 어뭐 기억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 태어난 곳은 경남 함양 아주 이렇게 산골짜기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릴 때 부산으로 집이 이사를 이제 왔고 소위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촌향도 그 흐름을 타고 이제 저 부모님이 아들셋 공부라도 시키자 뭐 그런 의도로 이제 부산으로 오셨고 그런 의도 배경에는 저 부모님은 공부를 못하셨어요. 이 소위 학벌이 거의 없는 분들이라 이제 더 그런 열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와서 저는 이제 자랐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산에서 계속 살았고. 서울 때부터 이제 대학으로 와서, 서울, 서울에 와서, 대학 때부터는 이제 서울로 와서 대학을 다녔고. 네. 저럴 때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그냥 간간히 이렇게, 뭐 이렇게 추려서 보면 그냥 착하네. <웃음> 뭐. <웃음> 그 다음에, 이, 뭐, 이 친척들 사이에도 뭐 성격이 제일 좋으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가끔씩 이렇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냥 성격 좋고 착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라난 게 이제 한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아주 어릴 때는 그냥 뭐 행복하게 그냥 평범하게 네.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른들의 세계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힘들어졌던 어른들의 세계를 안다는 게 결국은 어른들의 그 위선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랜 세월 굉장히 괴로워했던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중학교 이후부터는 중학교 시절부터는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어른들하고.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많이 싸웠죠. 교회 전도사님하고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목사님하고도 대판 싸우고. 주로 어떤 걸로 싸셨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어. 예를 들어 나한테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릴 때 주일 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대로 진심으로 믿잖아 네, 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교회가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를 교회가 꼭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당회에서 의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셨더니 부결 됐대 다른 장례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니까 예그러 내가 씩씩하면서왜 반대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누나가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막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이, 이 정보들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예배당을 짓는데 이중계약서를 쓰는 모습을 내가 알게 되기도 하고, <웃음> <웃음> 사업하는 건데 기증한 것처럼 이렇게 소주를 막 만들고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었을까요? 목사님하고는 어떤 때는 뭐 설교 듣고 나서 찾아가서 시비 걸고 그 목사님하고는 이제 대판 좀 크게 좀 제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결례가 되겠죠. 근데 그때로서는 하도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주 막 엄청 이 목사님한테 퍼붓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네. 그렇게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도 좀 비슷하게 선생님들하고 많이 싸우고 그게 많이 대들었던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대들면서 <웃음>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지냈던 어, 그 성장기에 상당 부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웃음> 교수님께서 응. 질문하려고 이제 찾아보다 응. 보니까 저희가 이제 레이미아 출간한 하나님라 한국교회 레이미아 여기 이제 교, 교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들이. <웃음> 상처, 비판, 충돌, 부딪혀, 네. 심각, 중퇴, 이런 굉장히, 예, 엄청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갖고 었구나 이렇게 보면서. 네. 네. 네. 아, 최근에 출발하신 교수님의 그, 그 위선이란 책도, 그런, 예, 네, 맞습니다. 성장 비경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아, 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성서학자인데, 제 성경 읽기가 객관적이라고는 지금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성경 읽기는 철저하게, 제 어린 시절의 그, 소위 그, 어 뭐, 환멸, 어린 시절에 가졌던 질문, 그것들이 늘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고,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적어도 아주 이렇게 저를 꿈틀거리게 만드는 게 에너지로는 사실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네. 네. 외면적으로는 모범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내면으로는 기성세대와 물려받은 신앙에 대해 회의감이 깊어지면서 힘겨웠다 네. 여기까지 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대학 3학년 때별 이유 없이 자고 나서 세 사람이 되었다. 저가 이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해가 잘안 됩니다. 아, 예, <웃음> 그냥 그 얘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3학년 무렵이면 이제 사실 그게 아주 깊어졌다. 회의감이 짙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 약장사 가 약을 지리하 지갑 파는 약안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가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나한테 가르쳤던 걸 교회가 실천 안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가짜겠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이제 드는 거지니까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비판적인 그 태도로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대학 시절에 그 SFC 선교단체를 하면서도 선배들한테도 갖고 너는 어린애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그랬을 정도는 이제 비판적인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분위기가 좀 칙칙해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잠을 잘못 자는 거지니까 어.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막 그러다 보니까 잠을 일찍 못 자고, 일찍 못 자니까 또 이렇게 늦음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럼 또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또 하루를 시작하고, 뭐 이래, 이런 악순환이었던 셈인데, 네. 이제, 근데 이제 얘기하신 그거는, 이제 그, 전날 저녁에도 늦게 잔 것이니까, 새벽에. <웃음> 늦게 잤는데, 그날은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아침 일찍? 응. 눈이 떠졌는데, 기분이 상쾌한 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제가 찬성가를 흥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금 평생에 그려본 그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절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런 변화를 의식한 것도 사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예요. 그 당장은 그러고 있으면서도 저도 의식을 못 하고 있었지 니까 근데, 어, 그야말로 그냥 자고 나서 그렇게 됐고, 제가 뭐한건 의식적으로 한건 없어요. 의식적으 근데 이제 그렇게 자고나서 찬송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생각하는 태도가 사실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러니까 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제 아내 같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스타일인데 그때 저는 아내 보면서 가장 아, 나이 바다. 아 사모님이랑 고등학교 때 아시는 데이어요 대학 때부터. 아, 대학 때부터 아, 대학 때. 네, 그죠참 나이 받다 그, 그런 네. 식으로 생각한 것이니까 내편 내내개인 그, 그, 그, 이제 이,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바뀌고 나서 그 처음 이렇게 소위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느꼈던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이브 해서가 네. 아니라 인생의 그참 비극적인 면들, 군조리한 면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 갖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처음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에 비해서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자, 사실 아내 같은 경우도 저보다는 훨씬 더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웃음> 근데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게 그,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소망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그런 변화들. 네. 그리고 음.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비판적이니까 관계가 늘좀 이렇게 긴장되잖아요. 음. 좋은 친한 사이에도 좀 약간 좀 뭔가 서이 차는 어. 게 있고, 이제 저는 너 항상 걔가 문제인 거지. 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잘그죠 근데 음. 이제 제가 그렇게 바뀌고 나서 음. 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도 조금 약간 긴장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친구 만났는데 사회가 갑자기 좋아진 거야. 어. 그래서 속으로 어 이건 뭐지? 얘기가 이렇게 편하게 되지? 그, 달라진 건 나밖에 없는데. <웃음> 그때도 생각 아, 내가 문제였구나. 이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걸 그때 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느꼈던 문제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이제 사실 그때 있었는데, 그게 무슨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차고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신학학 음. 교수님이셔서, 네. 회심이나 중생이나 뭐 성역의 능력,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게 시선하다.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제, 그냥, 그래서. 느낌으로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근데 네, 네. 그래도 그렇구나. 저도 이제, 그걸 느끼고 나서 한번 네. 추적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긴 했어요왜 그렇게 됐을까? <웃음>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무렵에, 이이 그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회심에 관한 책이 있어요 네. 그 부흥에 관한 부흥에 관한 네. 그 사람이 부흥 자기 그, 그, 이 대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대부흥에 관한 기록을 해 놓은 책이 네, 네, 네. 있는데 그 당시 그 책을 어떻게 구하게 되어서 이제 그원서로 이렇게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은 게 글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음, 1권만 읽고 말았지만 그 마틴 런 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를 그 여름 방학 때 친구들하고 좀 읽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읽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 그요 응. 그리고 이제 뭐냐 자고 나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어느 날. 그래서 뭐 그런 근데 그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제, 저한테 있었던 습관이 뭐냐면 성경을 들면 대표적인 구절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쏙자르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말은 멋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렇지? <웃음> 말은 음. 멋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음. 한동안 계속 적으로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 그 의미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아 이런 건가? 이제 그 말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제 어머니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인생이란게 사실은 땅에 이렇게 떨어져서 썩는 인생이잖아. 네. 그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뭐 특히 우리 보름 세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기들의 인생은 없잖아요. 네. 자식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것처럼 어머니 인생은 다 썩고 없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그 이렇게 희생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를 인생을 놓고 말하면 그런 비밀을 말씀하시는 건가? 물론 예수님은 인생만을 육두고 네.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소위 경험적인 어떤 이렇게 소위 그 연션을 찾아내는 거죠. 네. 말씀에. 그러면아 이게 그런 의미인가 보다. 그럼 좀 이제 풀리는 듯한 느낌. 네. 그럼 또 이제 다른 구절을 이제 마음속에 또 이제 이런 습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구절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고 묻는 그런 음.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죠. 그럼 이때가 음. 그럼 교수님께서 중생, 배신 그런 걸 경험한 시점이 되겠네요. 그 전에 뭐안 믿었다라고 말하기는 어, 어려울 것 어, 같아요. 네. 하지만 음, 이게, 좀, 예, 좀, 예좀 맞습니다. 저에게 예. 심리, 그, 뭐, 마음은 늘 부정적인 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음, 것을 이제 좀 뒤집어 음. 엎은 계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그 진짜 회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신학 전통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것 네. 같은데, 어떤 사람은 뭐, 제2의 회심이라고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어떤 뭐 이렇게 결정적인 계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겠 음. 뭐 하여튼 다양하게 부를 수 있겠죠. 여기서 교수님 께서는코페르니쿠스 음. 전해라고 그냥 좀 어려운 말씀을 <웃음> 해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음. 교수님 그러면 그 지금의 사모님은 그럼 그때 당시에 무엇하실 건가요 이제 그전부 이제 일학년 때부터 이제 같은 선교단체 있었으니까. 아. 그럼 사모님이 그런 이 회심의 영향을 준 그런 있을 거였죠. 그,를 관계는 아니었고요. 그런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음. 네. 그냥 알고만 음. 있던 아. 네. 그런 사이였고. 근데 이제 알 제가 그렇게 변했던 건 알죠. 왜냐면 그전에는 워낙 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어, 뭐 무슨 일을 맡다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이 부정적이고 막 비판적이면 실제 현실적으로 일할 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일 때 저는 말은 막히 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이다가 이제 그런 변화가 있고 나서부터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많이 바뀌었고 네. 그런게 확 느껴지니까 제가 가까이 있던 분들은 다 그렇게 기억을 음, 하시죠. 교수님, 그 교수님이 그 영문학과를 나왔었는데, 그 외가신 겁니까? 영문학?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갔습니다. 라고 제가 보통 대답을 합니다. 네. 이제, 아... 어, 제가 화학과를 들어갔다가 이제 두달 만에 때려치고, 이제, 아... 음, 요즘 애들은 반수라고 그러더만, 저는 어쨌든 3월, 4월에 그만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문과로 바꿔서 아... 재수를 아... 음, 했는데, 그전에고삼 올라갈 때 사실은 이 문과로 바꿔달라고 그랬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안바꿔줬어요 <웃음> 이게, 이 권정경 서울대 보내야 되는데, 가만 문과로 바꿔주면 서울대 못갈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절대 안 해준 거지니까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축 먹고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서울대 몇명 보냈냐 이게 학교에 또 이렇게 이름하고 관계되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냥 학교에서 안 해줘서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한다 그 때, 이 교감 선생님한테 하다 안 되면 재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화학과 들어가서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국가로 바꿔서 재수를 해서 뭐 결과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점수 받고 점수가 뭐잘 나와서, 이제 잘 나와서 이제, 좀이 과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법대를 가라고 아주 강하게. 그런 적이 없으신 분인데 아주 강하게. 저는 또 철학과 이런 데를 가고 싶었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건 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조금 이렇게 갈등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을 겪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타협한 거죠. 어른들이 보기에도 좀 괜찮고, 내가 가도 뭐 그냥 예,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웃음> 영문과라는 걸 이제 저희 골라서 타협을 해서 간 거라, 그래서 왜 영문과냐, 영문도 모르고 갔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 네. 그니까, 러 뭐, 그 자체가 이렇게 예. 무슨 신고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영문도 모르고 왔으니그 네. 상당히 많이 쓰시는 농담이시죠, 교수님. 그 당시에 예. 그런 농담 예. 많이,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하시고. 교수님 예. 예. 어. 그 근데 그 졸업하시고 나서, 그님 그 지금 이제 그, 배신던 교단이 이제 고신 예. 측이지 않습니까? 예. 고신, 음. 요런 환경에서 저를 또부터 이제 전환 에드워즈나 로이저스나 이렇게 쭉 공부하시고, 또, 어, 책도 읽으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좀 하시게 되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나, 좀, 뭐, 캘빈이나, 그런 이제,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 가지 않으시고, 보주지 교단인 고든코넬에 가셨는데, 어,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변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든코넬은좀 약간, 조금 더, 좀, 여러분위기 이런 것들이 고신 이런 분위기는 맞지 않는 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어디를 간자보다는 왜 고신을 안 가냐 이거죠. 우리나라 <웃음> <웃음> 그러니까. 고신 시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가 갔을 때. 음.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그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될무렵에는 상담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이제 어, 교육학 대학원의 교수님하고 얘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그 교수님 밑으로 가서 석사 과정을 하고 이제 뭐 유학을 가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는데 이제 고신 생각을 뭐 아예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음, 사실 제가 고신 그이 신대원의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알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형두 분이 또 이제 이 고신을 나왔던 예 경험이 있으니까, 형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고신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분위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대원생도 지 많이 만나게 되고. 근데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이었어요. 좀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워낙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있는데, 근데 또 이제 그런 사람들 을 자꾸 접하니까 더 이제 반감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로서는, 아, 이 학교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도 내가 맨날 싸우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근데 또 이제, 우리 고신은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곤조가 있잖아요. 제 부모님도 사실 고신 그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다른 거다 신학교 가는 건또 이렇게, 이렇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것도그 당시만 해도 장신 들은 아, 그건 거 어, 이렇게 약간, 수고 못 받는 소리 <웃음> 이런, 생각까지 하고 막 그랬던, 네. 근데 이제, 유학 가는 걸 그렇게 또 싫어하지는 않으시는 분위기. 그래서, 그 저로서는 제일 현실적인, 뭐,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유학을 가는 거였고, 물론 이제 유학 갈때 가까이 계시던, 이제, 어 교수님, 신, 고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계속 물으셨죠. 왜 고신을 안 가냐. 고신을 나오고 해야 이제 활동하는데, 이제, 어쩌면 뭐 고신사람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뭐 딱히 무슨 뜻을 대답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얼버 무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음, 결과적으로는 음. 이제, 어, 바로 MDV 할 때부터, 신학배학원부터 유학을 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 거쳐서 훌로에서 졸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단의 베이스 없이 사실은 공부를 했고, 음, 지금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어느 특정 교단하고 관계없이 그냥 활동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고시는 안간게 이제 그런 게 뭉쳤다는 네. 수가 되겠죠. 네. 그때로서는 어, 저로서는 그냥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나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이제 고등군의 네. 예, 신학교, 그 보스턴 쪽에 있는 대표적인 고금류 신학교죠. 그 다음에 이제 서부에 있는 휠러시 학교. 어, 예, 휠러시 학교. Yeah. 그래서 고신, 이 계신 분들 굉장히 싫어하실 만한 휠러신 학교를 같이 다니시고 나서 다시 동부로 오셔서 예일대학교에서 신학석사, 그때는 이제 신학학으로 이제 yeah. STM을 하셨고, yeah. 그 다음에 yeah. 이제 런던 킹스칼리지로 이제 박사과정을 하러 가셨는데, 그 영국으로 가셔서 어떤 주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영국 가셔서 이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 제 인생에 심오한 건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명국가게된 <웃음> 것도 아마 이렇게 일이 좀 다르게 풀렸으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기로 결정도 돼 있기도 있, 결정이 되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어 순이 겪는 현상이긴는데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박사과정제 어, 하루 나갈 때 이제 비자와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새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대사관에서 경험이. 아 응.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해서안 가. <웃음> 그래서 그때 그냥 와서 바로 영국에 이제 내분의 네 교수님에게 편지를 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식 어플라이 하기 전에 교수님한테 편지를 먼저 이렇게 냈, 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오라고 해주셔서 그 중에 음. 이제 제일 먼저 답을 받기도 했고 뭐또 다른 이유도 있었고 했던 게 이제 런던에 지금 제지도 교수님이셨던 분이 답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런던으로 가게 됐죠.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깊은 생각을 해서 영국을 선택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런 그냥 아주 사소한 상황 때문에 음. 런던 영국으로 가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더 이렇게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어쨌든, 런던으로 가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어, 바울 서신 쪽, 특별히 갈라디아서, 저걸 이제 논문을 쓰게 되고, 음. 네. 저도 이제 한내랑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하자마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유학 여정을 이제 끝까지 함께 하신 거죠, 교수님. 네. 그럼 이제 사모님,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한테 굉장히 죄책감을 좀 갖고 있는데, 약간의. 항상 미안한 마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계속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제 하시고, 사모님 그러면 이제 공부를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돈이 있었으면 했겠죠. 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사실 돈을 많이 이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간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으면 한국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갔으니까 야, 한국 교육도 그러면 또 이렇게 돈대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자기 음, 자기 일들만.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조금씩 후원이 없진 않았지만 아, 사실상 뭐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뭐 교수님도 그렇다 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아내한테 사실은 짐을 네. 이렇게 빚을 많이 진 셈이죠. 네. 왜냐하면 어, 제가 10년 동안 이렇 아내 등쳐먹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웃음> 음, 쓰는데 이제. <웃음> 사실, 아내도 이제 공부를 바로 해도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어, 제 공부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일이되는 것도 사실은,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그럴듯한 일이 아니라, 그냥 허드렛 일, 격에안 맞는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내는 네, 뭐 감사하게도 사실은 뭐 그런 걸 이제 개의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날때제 공부가 조금 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많은 시간은 이제 일을 한 일을 해왔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제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중에 물론 석사 공부를 시작은 했었지만 끝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제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그때 이제 석사 공부를 이제 계속해서 마칠 수가 있었죠. 영국에서는 4년, 5년 되셨다는 얘요죠 어, 4년 정도 되죠. 음, 네. 바로 박사가 시작하신 거네요. 예.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박사 논문이 그 모험집의 군트 시리즈로 이제 출간이 다것같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논문. 제목 그대로 이제 이 영어 제목이 이, Eschatology in Galatians. 갈라디아서의 종말론.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기존의 학자들은 네. 갈라디아서의 이제 핵심 논쟁이 이제 3장, 4장의 신학적인 논쟁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보고. 근데 그 신학적인 논쟁이 어, 이렇게 학적인 용어로 실현된 종말론. 네. 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의롭다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약속의 성취가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음. 근데 네, 이제 그까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실현된 정말 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전제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6장 어, 아니 그육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 그게 이제 도모스 크리스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네, 네. 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아주 흥미로운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육장이지로 와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맥락에서 그리스도와 율법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마울의 율법관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로 라 말하는 그 율법관의 그 사실은 핵심을 집약는 표현으로 보통 생각하기도 하는 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조사를 하자 그게 이제 박사학위의 애초에 이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뭘 했냐면 그 개념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율법이 네. 연결되는지 그래서 교회의 글을 한동안 읽으면서 네. 그, 그 사도교구. 네.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페이퍼를 하나씩 쓰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또 갈라디아서에 관한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읽는데 근본적으로 저한테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5장 6장하고 3, 4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5장 6장은 굉장히 미래의 종말론적이고 굉장히 이제 그 실질적 네. 교훈적이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3, 4장은 실현된 종말론이래.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5, 6장이 갈라디아 상황을 좀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신학적인 논증을 오히려 5, 6장이 맞추어서 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3, 4장도 결국은 미래적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기본소의 이제, 자극가설이 되겠죠? 3, 사장이 미래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이걸 그 풀어가냐 할 때, 이제, 지도교수의 도움도 좀 받고 하면서, 주제별로, 네, 네. 칭의 하나님의 아들, 약속, 뭐, 상속, 그 다음에 성령, 하나씩 다루면서, 이게, 어떻게 미래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썰을 푼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논문이, 그게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의로움 같은 경우도갈라디아서5자르 오잔, 나오는 의의 소망, 우리가 어떻게 의의 소망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중간 개념이고, 약속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상속도 마찬가지고, 성령은 이미 이루어진 칭의와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에 이르는 열쇠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다하게 한 거죠. 그 교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이미 있다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막 철저하게 교수님의 그 박사 논문 그 교수님이그 생각하시는 거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없는 거네요 교수님. 학위 논문에서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핵심 다루지는 학위 논문에서 뭐 간략하게 5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고그 구절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맥락에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여러 번 했었는데, 어, 뭐, 보금서도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바울서 신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으로 와있고, 완성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아, 네. 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감과 시간 숲의 주화를 전제한 개념. 근데 음. 그러니까 이제 뭐일 사실은 결정적인 게고린드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러 그러니까 네. 지금 음? 이, 그, 이 썩을 것, ,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수 없습니다 ]다. 하는 그 구조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한전 다른 해석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몸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네. 네. 교수님이 그런 게 해석, 이에스카탈러지종말론적인 해석이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해석자들은 자기 선 경험과 선이익을 벗어난 해석은 할수 그렇죠. 없다.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교수님의 신앙과 그런 고신에서 달오는그가 영적인 배경이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완전히 다른 어떤 교수님한테 이성적인 결과물을 봐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충돌하고 싸웠다고 그랬는데 음... 그런 경험이 이제 주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하게 되는 생각은 어 그럼 이거 좀 교회가 나한테 가르쳤던 걸 교회가 실천을 안 하네? 음... 그러면 좀 약장사 네네 사기 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런 생각을 했 하게 되잖아요, 죠 그랬다가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런 제 개인적인 점의 소위 변화를 네네. 경험하고 나서부터 복음은 진짜가 맞는 거야. 그러면 그럼, 그럼 우리가 가짜는 거지. 네네. 우리가 가짜는 거야. 그 지금 이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그, 소위,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 질문이 제 성경 읽기에 안경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렇게 읽다고 보면, 결국에는 오늘,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이 집요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읽건대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결국 우리가 기다리,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실 바라보아야 될 소망의 대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회를 교회를, 교회를 이제 구약에 비유할 때는 항상 광야 이스라엘의 입장에 놓고 얘기하고 출애굽은 분명히 했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 비유돼. 십자가의 경험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바로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린 거죠. 제가 한 책에서 영적 축제법이란는 표현을 썼거든요. 출애굽하는 바로 가나안에 쫙 들어간 거야, 요 편리하게 짝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광야가 지워져 버려요 근데 사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 내용은 광야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훈계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사실, 어린 때부터 나를 괴롭혀왔던 문제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제 어떤 개인적인 그, 변화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질문을 새로 이게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결국은 그 경험들이, 혹은 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처 뭐 이런 충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원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향은 아니더라도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게 에너지로 작용을 하면서 제 성경 읽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형성하는 그래서 저는 제 성경 읽기가 객관적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도 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도 네. 않고 네. 철저하게 제 경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모든 해석이 이제 그런 성경험을 네. 네. 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게제 경험 때문인데 그게 네. 어, 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성서, 신약성사학자로서의 음.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음. 교수님, 그... 네, 교수님께서 박사논을 마무리하시고 음. 한국에 오셔서 이제, 웨스트민턴, 한양대나 이렇게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송시대에서도 이제, 가르치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셨는데, 기독교인과미하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나게 되시고, 어떻게 의미투합해서 지금까지 또, 해서, 함께 이렇게 사역 배게됐는지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다 처음 이제, 그, 송상국 관련된 모임이었던가요? 뭐 그 모임, 모임 장소에서 느헤미아를 처음 이제, 소위 기획했던 그 교수들이 우연찮게 한 자리에 있게 됐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아, 얘기를 좀더 해보자고 좀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예 장소를 옮겨서,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털 얘기를 막 이제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제 사실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웨스민스터 있었고, 그때 초기에 멤버들이 웨스민스터하고 관리는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이래저래 학교를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고, 저는 이제 안양대로 옮겨 있었고, 다른 분들은 또 이제 학교에 적을 안 두고 있기도 했고, 혹은 또뭐 다양한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뉴 히미아를 그때 처음 시작을 했고, 저는 그 학교하고 이제 뉴히미아 같이 하는 두집 살림을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해왔었고, 그럼, 그고 지금까지 좋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뭐. 교수님, 그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마무리할 시점인데, 제가배정만 교수님, 도고진을 그 질문,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12년, 13년 되면서 이제, 어, 요 리미아 역사를 정리한 책도 출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또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미학가 계속해서 사역해야 될지, 또, 아니면 접어야 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섬겨야 될지를 많이 이제 논의도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한테 좀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미학 앞으로 10년, 또 20년,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어, 가치를 가지고 또, 다음 10년을 나아가 될까,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좀 어떤, 그래도 새로운 것도, 이렇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좀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일단 제도가 생겨나면 사실 조직 자체를 유지하려는 관성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도 힘에도 사실 그게 뭐, 일단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필요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네. 사실 멤버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할 때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필요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10년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지형에서 네. 어떤 활동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물론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겠죠 네.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좀더 신학교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좀더 포괄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을까 네, 이게는 조금씩 달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초부터 신학교 그림을 그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의 영역을 좀 넓혀 가는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더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MD 시스템, 이 하죠 신대원 나와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그 제도의 시헌은 끝난 것 같아요. 진작부터.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들에서 전도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다 되지만 그렇게 해서 기존의 제도가 있으니까 또 이제 부목사도 부목사, 되고 이제 뭐다 하잖아요. 그죠? 자리는 들어가지만 현실적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냐고 물었을 때는 답이 간단치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소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냐 그건 답은 오히려 부정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리 있으니까 역할은 하지만 퍼포먼스 외에 실질적인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잘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침이 되는 거죠. 오히려 방해 끌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양쪽으로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이제 어, 앞으로 이전과는 다른 지형 속에서 지금 생존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리더십 구조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똑똑한 평신도들, 흔히 말하는.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사실은 좀 이렇게 배우는 게 많은 대표적인 의사 같은 의사들 중에 신학 공부 엄청 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 굉장히 바쁜 사람들인데 집에 가보면 신학책이 꽉 찼어. 근데 대학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제 친구 집에도 가고 꽤는 경영학 교수인데. 맨날 신학집 들고 앉았고 나한테 뭐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해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뭘까? 이게 지금 그 이제 자습 자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알아서 해결하는 건데 저는 어쩌면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조금 잘 담아내는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이제 리더십 자체가 이제 신학교를 통해서는 아니라 어쩌면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그 모빌라이즈 할수 있는 혹은 그런 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엮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그림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표현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변화하는 지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에너지들을 바닥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렇게 새롭게 쑥쑥쑥 올라오는 고있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엮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하 생각이 듭니다. 입자의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 을 듣는 지 처음 홍신도 교육의 취지에 맞게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교수님이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연구해오신 주제들이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로마사나 갈라디아서나 브리면서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나중에 은퇴하시지 를 않습니까? 네. 은퇴위도 계속해 계속 학자로서 또 살아가실 텐데, 교수님이 남은 이제, 남은 어. 생애, 남은 생애가 좀 이상한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싶고 관심 있는 어떤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것들은 다 필요 때문에. 제가 성서학이고 신약 성서 학자니까 이제 어쨌든 신약 성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련된 책을 쓰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공부한 박사학위 과정 했던 게 이제 갈라디아서니까 이제 음,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고린도전서도 얘기하고,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은 넓혀가겠죠. 이제 해 나가면서, 어,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역할이, 에케네믹 한 쪽으로만 승부를 내는 사람은 이미 아니고, 오히려 그게 이제 좀 소통의 이제 역할일 텐데, 이제 공부를 좀 하긴 하지만 그 공부한 것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 이제 음. 그게 이제 제가 쓰는 책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책인데, 뭐 그런 작업을 조금 더 계속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몇몇권 나왔지만 이제 신약성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제 뭐 허락한다면, 네. 뭐 다른 이제 신약성서의 다른 책들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비슷한 책들을 쓰면서. 사람들이 성서의 메시지를 좀더 현실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것도 강의도 하게 될 테고. 그래서 아 어떤 한 음. 가지 작업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없어지고, 하나의 수중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아마 그런 작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장시간 교수님께서 함께 교수님의 생애를 쭉 한번 다뤄줬는데 저게 글에서는 못 보던 우리 교수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끝으로 교수님 네. 그 채널 네이미아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네이미아에서 공부하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뭐 당부의 말씀 또 하고 싶은 말씀 못 다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글쎄요 그렇죠? 사실 뭐 제가 네. <웃음> 네. 네. 이제, 어, 이런 채널을 보시는 분 자체가 네. 어느 정도는 관심이 네. 어, 있어서 이제 그러시긴 할 텐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가 이게 주체적인 신앙이 참... 없는 경우가 많은 네. 우리 흔히 맹신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맹신도가 이게 소위 좀 이렇게 배움이 없거나 그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비판적인 사고에 아주 능한 교수님들 중에도 맹신도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참 희한한 현상인데 네. 참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더 냉철한 좀, 더 냉찰한 좀 어, 사유. 그게 냉철하다는 것은 뭐 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사유, 네. 일상적인 사유와 연결이 된 네. 네. 그런 신앙적인 사유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신앙을 반성하면서 네. 살아가려는 태도. 네. 그게 우리에게 좀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네. 이게 이, 소위 어떤 교회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면서,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안 생길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개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게 신학적인, 좀, 의식을 좀 일깨우는 작업. 사실, 종교계획이 바로 그런 걸, 게 했던 셈인데, 그죠? 이렇 교회가 대신 해주던 것을 성도들이 직접 할수 있게 만드는 역할 작업 중, 작업이 중작업인 사실은 종교교육의 한 측면 중의 하나라면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좀 다른 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소위 이, 이 특별히 유명한 목사들이 뭐 대부분의 평신도를 대신해준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영웅 네. 숭배 같은 네, 그런 상황에서 어,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을 좀 갖게까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테고 또 이제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는 스스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런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네. 그런 훈련을 좀해 나가는 것. 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미래의 한국교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장시간 함께해 주신 권영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교수님 자주 뵙지 못하는데 채널 리이미아로 자주 오셔가 녹화도 해주시고 네, 말씀도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뵙고 싶습니다 예. 네, 자주 오실 거죠? 예. 다 아마도. <웃음> 네, 그럼 여기서 <웃음> 저희가 1부 순서 마치고 네. 권영현 교수님의 저서 2부로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